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선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시흥시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장태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묶고 귀신을 쫓아내기 아니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수 없다는 해모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좋아요 하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나는 착하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시 내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잘되지 않으려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모모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길자를 찾아야 된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대적, 대적, 대적이 뭡니까? 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원수 마기는 큰적이라는 겁니다. 이적인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 여러분 사자가 왜 울겠습니까 동물의 왕국에 보내는 사자는 먹잇감을 향해서 쏟살같이 달려서 먹잇감에 목을 물고 까까지 놓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정사람도 없는 이 사자 바로 마음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땅에 믿음 생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당은 정말 때로는 어, 역경이 올 때가 많습니다 첩첩삼중 어?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히고 옆으로 가도 막히는 큰어 진태양년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고함 치며 어 몽몸을 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고 보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 2장에 보면은, 거기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애기를 잉퇴하고 있습니다, 애기를. 이 애기를 잉퇴하고 있는데, 이 애기가 출산할 때가 되니까, 큰, 큰 용이. 하하하. <웃음> 아, 선배 여러분, 재단 사람들은 용을 길조라 생각하죠. 용을, 정말 아주, 좋은 것으로 동물로 생각하죠. 용꿈 껐다 그러면은, 아, 정말 좋은 것같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용은 원수망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원수망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용이 그으 입을 크으, 보내면서, 해산하는 여인의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기만을 바라면서 아이를 해치려고 하지만 아이는 출산하고 흘러 어, 올라가고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잡으려고 용은 손살같이 흥을 러 쫄러 고아 올라갔지만 어, 아이를 잡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내려오고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다 습니다 <웃음> 응? 여러분 아이를 낳은 여자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서로 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어, 전쟁이 있었다. 전쟁이 있는데 이큰 용이 에? 에? 이 미가엘, 미가엘 여러분 미가엘 그러면 미가엘 반죽이라 생각나시죠. 이 미가의 이 하늘나라 군대 군대 장관입니다 네, 이 지상에도 나라가 있으면 여러분 나라가 있으면 군대가 있죠 군대가 있으면 대장이 있고 참국방무 장관인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도 수많은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하늘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 군대 대장이 미갈입니다. <웃음> 아니 미갈과 용과 <웃음> 에? 에? 서로 격투를 하다가 이 용이 미갈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있을 것을 찾지 못하고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다. 이 공중의 공중에서 큰 자리를 잡고 이 지상에 있는 인간과 하느님 사이를 가로막고 하늘 옆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말씀은 에베서 6장 13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무엇입니까? 감정으로, 육으로 우리가 마귀와 싸웠다가는 백장패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 마귀에 대해서, 이 루시퍼에 대해서,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요. 아침의 아들, 아침의 그 북극에 어, 유난히 크게 보이는 개명성으로이 마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에는 하, 하나님의 목별위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니 북극 집회 산위에 좌정하리라 개넌 성루시퍼는 하나님이 계신 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공중의 권세를 찾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28장 17절에 오늘 에스겔은 이 마귀에 대해서 완전하다 하나님은 특별히 일곱 천사장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엘, 가브리엘그 어? 다음에 루시엘, 루시퍼 루시퍼가 됐죠 루시에 천사장 미의 천사장 음악의 천사장 하나님 모든 천사 중에서 이 루시퍼 루시에를 가장 <웃음> 완전하게 하나님보다 난 못하지만 아주 완전한게 아름답게 지 미의 천사, 음악의 천사다. 그래서 교만했어. 그래서 너무 완벽한 건 좋지 않습니다사람은 결정이 이상이 되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고 완벽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그러면은 교만할 확률이 많은 것이예요. 사도가 오는 여러분 권도후수 12장에 그는 자기의 핸드캡 자기의 가시를 얘기했습니다. 가시 하나님 이 가시를 금 봐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우리 중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가치를 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악의 천사, 미의 천사였던 노시파가 타락함으로 그 본질적인 그 음악, 그 참, 하나님께서 기종하시하는 하나님을 찾아하면서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43장에 어, 보면 내가 나의 백성을 키웠나니 나의 찬성을 받으라 자랑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랑, 자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막조한임을 맡긴 이 루시엘이 타락해 루시파가 되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 타락한 루시퍼는 음악을 가지고 그 음악을 가지고 큰 인간들을 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루시퍼는 에덴 동산에서 뱀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트려옵니다 특히 사명이 큰 주의 용이라든지어더 사명자들을 넘어트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시록0장에 보면 이 용이 큰, <목소리> 큰 꼬리를 천을로 쳐서 하늘에 별 3분의 1를 끌어다가 바다에 던져다 이 별은 무엇이냐 바로 어느 신학시대의 주의 종이 종들이 하는 것 생각합니다. 오늘 주의 종들이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망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크다고 능력이 있다고 많은 성도가 모인다고 해서 교만을 한문이 있다. 그렇습니다. 겸손해야됩니다그러나 오늘 중요한 예수님께서 오늘 막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이 요한멸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멀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우리 스스로 마귀와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귀와의 절전, 대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 머리를 깨트리고 승리를 거론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패하자, 마태복음 사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선에서 참, 예, 사실을 금시하고, 배가 고팠을 때에 망이는 예수님을 촬영하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 사역을 방해. 불가가든지 큰거는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네가 망이 하나님에 하다니이 둘을 땅으 만들어 버려라. 내는 동산에서 하다가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따먹었지만 두째 남 대신 예수님은 복이 없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오늘 마귀를 묶어 예수로 마귀가 예수로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 묶어 귀신은 뭐냐 귀신은 쫓아야 됩니다. 귀신하고 마귀하고는 급수가 다르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 어, 28절에 거나사의 이 군대의 에, 귀신이 2천만이나 사람 속에 들어있으니 이 흙을 긋처럼, 흙흙, 얼마나, 얼마나 힘이 쎄겠어까 그러나 우리 이 원래 귀신들도요. 원래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요 제자들과 이일들은 예수님에 서잘 몰랐지만 이 귀신들은 원래 하늘나라에 살아 원래 하늘나라의 천사였기 때문에 타락해서 귀신이 돼서 예수님을 나아요 보내주세요. 예수님은 가라! 가라! 주님 명령하시니 2천마리 귀신이 그광인의 몸에서 나가서 뒤지게 들어가서 돼지가 물살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영적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마귀.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이게 중에 여기 이 예레서 인중에 여기 뱀한 마리가 여기하고 기어다니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다기도하려고 뱀이다 그러고 다아봐예배가 되지 않나 그러나 그 뱀을 묶어버리면 그 뱀을 이빨을 뽑고 묶어버리면 안전한 거예요. 원성하기를 묶어야 합니다. 예시님을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시님으로 주셔야 합니 여러분 교회는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신자는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아 우리가 어, 어, 개척 3년 만에 천명이 모였다. 그 천명 중에 신자가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번 3장 오전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그런 것지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성도는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데 어찌 귀신이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있는데, 성령님이 계신데 어찌 원수 마귀의 유혹에 나와 겠습니까그리도인을 위해서도 신자는 귀신에게, 마귀에게, 넘어지고, 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어디든지 갑니다. 귀신은 청와대도 갈 수도 있고, 어, 대통령치도 갈수 있고, 북한에도 갈수 있고, 술집도 갈수 있고, 카바레도, 카바레도 너무 많겠죠. 술집, 나이트 클로 카바레, 제사제를 있는데, 도박장, 뭐, 캬, 어? 귀신들은 뭐, 땡을 잃어 몰려다니면서, 선행할 거를 찾게 되죠. 여기에 잡히게 되면은 비참한 어, 정말 광적인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어찌 사람, 행복을 어찌 사람같이 살수 있겠습니까? 귀신 던져가지고 여러분 마태울 17장에 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기도로 올라갔을 때 귀신을 한 청년이 어?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현상으로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며 인생의 행복을 누릴수가있겠어니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우는 사자처럼 삼길 자를 차에 헤매 언기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묶고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한은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